6월드의 첫번째 던전, 암린입니다. 암린을 가기 위해 파티를 구하는 방법부터 던전 진행을 위한 장치 사용방법, 마지막 보스 상대법까지 한번 보시죠. 암린은 레벨 25가 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추천 레벨이 25라고 되어 있지만 파티원들의 역량이 충분하다면 25레벨 이전에도 참가해서 함께 할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과 주로 하는 글로벌 파티에서는 25레벨 이전에는 초대가 안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5레벨을 찍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암린을 가기 위해선 영어로 파티를 찾아야겠죠. 파티장이 되어 파티를 구하고 싶을 땐 LF암린, 힐러, 탱크, DPS, 애니롤 이렇게 원하는 역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의 5, 이런 식으로 5인 중에 3인이 모여있다 라고 말하셔도 좋습니다. 파티원으로서 다른 파티에 들어가고 싶다면 LFG 암린, 레벨 25, 힐러, PS, 탱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직업을 써서 구직을 하시면 됩니다. LFG는 루킹포 그룹, 그룹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다른 유저가 파티원을 구하고 있는 글을 본다면 초대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LF 암린, 탱크, 탱커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LF2M 암린, DPS, a 앤드, 힐러 암린을 위한 두명의 멤버 딜러와 힐러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DR캣이란 유저가 이런 채팅을 치고 구인을 하고 있다면 채팅에 골뱅이 DR캣으로 지명을 하고 인바이트 미 25레벨 DPS 라고 보내면 됩니다. 25레벨 딜러야 나 초대해줘 라는 뜻입니다. 파티에 자리가 있다면 초대가 올 겁니다. 암린을 가기 위해선 파티 차원의 준비물도 필요합니다. 1티어의 아조스 스태프 그리고 암린 오브입니다. 오브는 주로 파티장이 준비합니다. 파티원으로 가신다면 보통은 오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브는 파티 전체가 던전 입장을 위해 지불하는 일회용 입장권이고 아조스 스태프는 던전 안에서 문을 열고 다음 방으로 갈때 사용합니다. 오브는 퀘스트를 통해 얻거나 마을에서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1번방은 간단합니다. 길을 따라 몬스터를 잡으며 진행하면서 2번방 입구를 지키는 네임드를 잡고 아조스 스태프로 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2번방이 들어가면 왼쪽부터 정리를 하고 폭포로 뛰어내려 상자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을 정리하고 다시 올라와서 진행하다 보면 비석과 함께 봉우리처럼 솟아오른 레스트가 있습니다. 네스트를 파괴하지 않으면 몬스터가 계속 소환되니 네스트부터 파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비석에 아조스 스태프를 사용하고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길을 따라가면서 이곳에 도착하게 되면 먼저 가운데 있는 구조물에 아조스 스태프를 사용해서 뒤쪽의 길과 잠긴 상자를 열어줍니다 열린 문을 따라 들어가면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은 왼쪽과 오른쪽 아래 에한 개씩 더 있는데요 세명의 플레이어가 각각 하나씩의 재단을 밟고 서있으면 가운데 재단 앞에 구름다리가 연결됩니다. 이 구름다리를 통해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스방 바로 앞에 상자에서 보스를 소환하기 위한 캔들을 챙기고 보스를 소환해서 전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방 보스는 주기적으로 동그란 바닥을 소환합니다. 이 바닥에서 즉시 나가지 않으면 플레이어는 기절 상태에 빠지게 되고 보스는 피해를 주는 기술을 연계해서 사용합니다. 보스를 잡고 길을 이동하면 3번 방 마지막 보스, 사이먼 그레이가 나옵니다. 사이먼 그레이는 특별한 패턴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쫄들을 소환하는데, 쫄들을 정리해주면서 보스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처음 암린을 클리어하셨다면, 보스 뒤에 상자와 출구 앞에 상자 모두에서 아이템을 획득하세요. 암린은 첫 번째 던전이다 보니 비교적 간단한 장치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던전 클리어 영상을 좀더 길게 보고 싶으시다면 위에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다음에는 두 번째 던전, 스타스톤의 공략과 함께 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